입니다. 오늘은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데일리로 매기 좋은 가방들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짠! 바로 디아이블랑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인데요. 전부 자체제작으로 만들어서 퀄리티 있는 디자이너 가방이에요. 하지만 전부 3-4만원대의 저렴한 가격대라 학생인분들은 물론 직장인분들도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패션 유튜버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아실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워낙 가방을 더럽게 쓰기도 하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저렴한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요. 여기 가방 진짜 추천드려요. 자 먼저 에어리 숄더백 베이지색 가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워낙 바리바리 스타라가지고 뭘을 안에 많이 넣고 다녀요 한동안 미니백 유행이라 불편하면서 꾸역꾸역 뭘 넣, 많이 넣고 다녔는데 그럼 가방 모양이 안이쁘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빅백이 좀 유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가방은 일단 딱 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잖아요 깊고 넓어서 전공책 몇 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납력이 아주 짱짱해요 공부할 책 <웃음> 서류 파일 같은 거 이렇게 가로 길이가 큰데도 충분히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공부할 문제집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놓는데도 공간이 이렇게나 남았어요 뭐 핸드폰이나 쿠션? 뭐 이런 거 립스틱도 딱 들어가고 나와 돌아요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스트랩 두 개가 있어서 약간 느낌에 따라서 아니면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만 달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두개다 달든지 해가지고 메고 다니면 돼요. 일단 저는 두 개를 다 꼈고요. 이 부분을 열어서 이렇게 빼거나 다시 넣어가지고 좀, 좀 짧게 메야 될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잠금면 돼요. 잠가서 이렇게 고정해주시고 매면 돼요. 저는 어깨가 자주 뭉쳐서 무거운 가방잘못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숄더 끈으로 매면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으로 안정감 있게 매고나 할수 있어요. 색감도 예쁜 베이지색에 매치하기도 쉽고 대학생 캠퍼스룩으로 딱인 것 같아요. 로제토트 크로스백인데요 블랙 색상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쉽고 위쪽이 라운드 모양으로 돼있어서 약간 귀여운 느낌도 들면서 여리여리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마감 처리도 정말 잘 돼있어서 저렴한 느낌도 들지 않아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뭐 쿠션, 립 제품, 핸드폰 이런 거다 수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아서 지갑도 한번 넣고 쿠션도 하나 더 넣어볼게요 정도 차긴 했는데 그래도 충분히 뭔가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이것도 이렇게 블랙 스트랩으로 숄더로 멜수 있게 나왔고요 스트랩이 두 개라서 다른 느낌으로 메고 다닐 수도 있고 어떤 룩에도 어울리니까 막 메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인데요. 디아이블랑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끝이 둥근 스퀘어 타입이고 되게 심플한 스타일이지만 너무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띠로 잠글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보면은 열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수납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쿠션 넣어보고 지갑 뭐립 제품 웬만한 건다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죽 질감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베이지색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룩에 입어도 예쁘고 원피스나 니트에 매치해서 여리여리한 청순한 대학생 느낌으로 매고다녀도 좋고 자켓이나 코트에 매치해도 예쁘게 매고다닐 수 있어요 가방은 바이버킷 숄더백인데요 이 가방 역시 베이지색이에요 이 가방도 이렇게 숄더 스트랩이랑 어, 크로스 스트랩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 이렇게 베이지색이랑 다크브라운 스트랩 조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스트랩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만 메고 다니는데 크기도 커서 수납력은 물론 좋지만 진짜 좋은 거는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칸막이가 가운데 에 있어요. 내용물이 섞이기 쉽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넓으면 근데 섞이지 않게 구분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전공 책이나 서류 같은 거 그런 걸 두고 다니고 여기는 뭐 그냥 잡동사니 물건들을 넣거나 쿠션이나 이런 거 넣고 이 가운데는 현금이라든지 카드를 여기다가 두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지갑을 굳이 들고 다니기가 귀찮다 하면 은 여기다가 넣으면 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핸드폰이 섞이기 쉽다 하면 핸드폰만 여기다가 두거나 뭔가 작은 물건을 힘들게 뒤져서 찾을 필요도 없고 실용성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는 평소에 티랑 청바지만 입어도 심플하면서 멋스러운 느낌으로 메고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복조리 스타일이라 여기저기 매치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트랩도 두꺼워서 어깨가 안 아파요. 너무 가볍고 이게 넓으니까 너무 편해요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 끈색깔이 잘 보이라고 이렇게 화이트 색상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디아이블랑에서 아주 인기가 많고 후기도 매우 매우 좋은 블랑토트 크로스백 블랙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은 사피아노 소재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계절에 상관없이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캐주얼한 룩에 넣어올리고 오피스 룩에도 어울려서 직장인분들도 여기저기 막 고민 없이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 크기가 꽤 커서 이 안에 이렇게 보시면 수납공간도 꽤 넓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뭐 이렇게 넣고 다닐 게좀 많잖아요. 전공 책이라든지. 서류라든지 가방 크기가 크지만 좀 멋스럽게 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디아이블라 포인트로 열쇠고리같이 <웃음>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좀 장식 같아서 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가방끈이 특히 두꺼운 게 너무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끈이 만약 얇았으면 은 뭔가 코디하기가 한정적인 느낌이 살짝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두께가 있다 보니까 캐주얼한 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로에도 예쁘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너무 예뻐요 둘다자 이렇게 총 5가지의 다이아블랑 가방을 보여드리면서 생쇼를 한것 같은데요. 저는 가방은 대부분 무난한 색으로 들고 다녀서 블랙이나 화이트 아니면 베이지 색상이 대부분인데 저 말고도 무난한 색상의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블랙과 베이지만 보여드렸지만 다른 색상들도 많으니까 봄을 맞이해서 핑크나 노란색 같은 화사한 색의 가방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아블랑 홈페이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새학기마지 가방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